오늘 어 저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어 일반적으로 모든 철학자들이나 이종교가들이 공통으로 심려를 기울이는 주제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여기가 미국이니까 마이크는 하울링 심합니까? 괜찮아요? 예. 나는 누구인가? 제가 영어를 좀 쓰더라도 양해하시면. 후 h 만 a 내가 누군가? 평생 30년을 병면하고 고행을 자취하면서 머리를 싸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근데단테가쓴 신곡을 보면요. 지옥에도 계층이 있는데 지옥의 제일 윗자리에 소크라테스가 있고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자 빨리 대답 누가 있을 것 같아? 요지옥 제일 밑바닥에 누가 있을 것 같아? 빨리 피드백이 있어야 시간이 조정이 되죠. 예수님을 판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왜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하고 최후 만찬의 자리에도 같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그것도 한 30에 팔고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할수 있으면, 음, 사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남편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어디 가더라도 여성화, 또는 상호화 뭐 가정사역 이런 얘기는 하더라도 시국에 관한 얘기는 일체하지 마라. 근데 저는 제가 관장하고 책임 맡고 있는 저희 교회 EBS, English Bible School, 그 교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 지옥의 밑바닥에 가롯 유다하고 친구하는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가롯 마르크스다. 둘이 얼마나 짝짝꿍이가 되겠나. 너 왔냐? 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에 제일 꼭대기에 있으나 밑바닥에 있으나 지옥은 지옥이에요 4대 성인 중의 하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자기는 왜 지옥에 갔냐고 이거 카믹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 어, 주제가 사도 바울, 그는 누구인가? Who is Apostle Paul?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잠깐 네. 1분 동안에 우리 각자 자신을, 나는 누구인가? 후에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영어로 하면, self- 아이덴티티입니다. 나의 정체성. 제가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 교회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와 있으면 다 애국자라고 그러더라고 애국이 뭐예요? 애국이. 나라 사랑한다는 게 뭐냐고요. 자기 자신을 똑똑히 알아야 애국도 제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위대한 사도 바울 그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거하고 맹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특히 불교는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분받을 점이 있습니다. 금욕을 하면서 사람이 자지도 않고 6개월 동안 누워서 자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환자도 아닌데. 병만 쳐다보고 벽에서 뭐가 나온다고. 나라는 존재는 뭐냐? 생로병사잖아요. 왜 태어나고 왜 늙으며 왜 병들며 그 일생을 혼자서 고행을 해도 문제 제기는 굉장히 훌륭한. 그래서 인본의 종교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가 가장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There's no answer.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자가 그랬잖아. 요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사후의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신학 성경 지난번 만나뵀을때 말씀드렸죠.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의 일생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같이 반추해 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데 대해서 각자가 회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부를 보면 제가 사도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여덟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도바울의 생애를 반추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Suffering. Suffering 뭡니까? 아, suffering 뭡니까? 해도 피드백이 없어. suffering이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주부에 안 나와있나요? 목사님 안 쓰셨어요? 고난 나와 있잖아요. 주부 뒷면에 보세요. 그리고 이 suffering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어, 합독을 할 텐데, 박미정 집사님, 어, 권사님, 미리 본문을 찾아서 대표로 준비해 주세요. 고난이죠, 고난. 권한. 그래서 오늘 제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키워드 가운데 제일 처음이 고난입니다, 고난. 권한.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돕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속.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가시적인 것, 가시적인 것 중요합니다. 통계수치 그런 거 중요합니다. 이 지구촌에 우리 개신교 교단의 사이즈로, 크기로 제일 큰 교회들이, 여러분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면 여기 말씀 전하는 제가 우리 박건사님 대표로 대답 뻔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 세기한테 사이즈로, 크기로 각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한국에 있죠. 자랑스러운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그 코딱지만한, 스몰한 작은 나라. 그것도 발을 딱 갈라가지고, 나만에. 장르교, 감리교, 오순절, 뭐. 또파티코스다그 순복음. 제일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니까. 그 코딱지만한 나라에. 이 거대한 제국인 미합중국은 어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이 되면요, 블 l u e l 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요. 매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c h u r c 라고 있잖아요. 두 블락 지나면 교회, 두 블락 지나면 교회, 교회, 교회. 그래서 길 이름이 c h 로드. 그래도 그 긍정에 약간 변질된, 뭐 우리가, 아, 그걸 100%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조얼 아스틴 교회, 몇만 명 모이죠? 그게 아마 이 미주 지역의 최대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서부 쪽에 가면, 이 코비드 지나면서 승리한 존 메가더, 아시죠? 존 메가더. 그분은 백티스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만명 필라델피아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거대한 땅에 저는 자다가도 생각하면 아. 근데 전 메가도 목사님, 제가 성함을 살아계신 분은. 성함을 거론 안 하는 게제 원칙입니다. 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죽고봐야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있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모른다고요. 죽기 전에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 함부로 할수 없어요. 근데그존메가드 목사님은 이번 코 o v i d 1 9 지나면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근데왜 제가 미국 얘기, 제가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잘 돼야 됩니다, 이 땅이.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지구촌의 도피처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그래서 그전배가드 목사님은 연방정부든 주정부든 왜 하나님의 교회에 간섭하느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교회문을 닫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간섭하지 말라. 그러니까 벌금을 제가 알기로 10만 불을 때렸어요. 벌금 내라. 왜 실정법을 어기느냐. 그런데 메가르 목사는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세상법이 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 연방정부에서 제2통계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40만 불을그 기어에 지불해라. 그래서 메가드 목사님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 미주 땅에, 그런 교회, 제가 알기로는 지한베가드 목사님 교회 말고 뭐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 사이즈 얘기하다가 얘기가 조금 곁길로 샜는데 이 고난이라는 거는요, 필수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을 내 심령으로 믿고 고백한 born again 크리시안인가?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미국 사람들, 뭐, are you 크리시안? Yes, I am. 자기가 크리시안이라 그러지, 거기가. 아니라는 사람 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고난은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요새 뭐, 모든 게왜 이렇게 잘 되지? 아이들도 뭐, 아이빌리그에 착착 들어가고, 뭐, 장사도 잘 되고, 뭐, 자동차도 돈을 툭툭 바꾸고, 집도, 이르면요 감사, 헌금은 일단 하세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걱정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권한이 없지? 이러면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 하나님 데려갔을지 모른다고. 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장성할 분량에 이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뭐 잘돼 버니 어쨌다는 거예요. 속도 말로 죽으면 그만인데 관수님뭐 갖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갈거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성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예수와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지옥은 진짜 가기 싫고 그저 뭐 메시지도 뭐 부담되는 메시지는 싫으니까 또, 그 교회 에 가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 해? 내 품격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도 괜찮고, 내가 뭐, 어느 게 출석한다 하면, 뭐, 나도 뭐, 뭐인 것 같고, 이런 교회를 찾아서. 한국에서도요,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한국식으로 하면 고등학교죠. 여기는 뭐 7학년, 8학년에서 좀 올라가지만 고3 때까지는 교회 직분자들, 장로가정, 권사가정 교회 나가줘요. 왜? 아빠, 앞면, 체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은 쉽게 말하면 자기 갈 길로 다 가요. 그 통계가 놀라지 마세요.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부모 말안 듣죠? 그런 말이 있어요. 못태신앙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의를 잘 지켜.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고 아뭐 쟤는 뭐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뭐 이렇게, 특히 권사님들, 야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와, 예, 예, 예. 장노님 과정에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요. 주일날 고3이 되면 학원 보내지. 아뭐 네가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장로님복 받으셨어요 어떠면 자녀들이 전부 스카이 대학을 알죠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다 들어가고 뭐다 사자붙은 직업 판검사 얼마나 좋아요 거기 목사는 안끼우더라고 목사도 분명히 사자인데 아장로님복 받으셨어요 그럼 아유 뭘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장로 그 아버님이 네가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학 가면 요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지 아닌지 자녀들이 다 안다고요 그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든 안 나가든 간섭 끝 그래서 지금 코비드 지나고 통계가 40% 평균적으로 교회안 돌아와요. 특히 젊은 층이 비상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기 생츄리 강단에 게임기를 갖다 놔요. 아이들을 어트랙트 하기 위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별짓을 다한다고 젊은 아이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안 돌아와요. 교회 재미 하나도 없대요. 재미난는게 얼마나 많은데 따분하게 교회를 왜 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1번 고난을 여러분하고 나누다가 얘기가 격가지를 많이 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장려님 가정에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아 주일은 지켜야 돼 이랬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이들의 영원의 아니가 달린 문제인데, 개명 생활하는 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개명을 지키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이 고난. 고난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일을 보면요. 여러분 거림도 후서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메시지 끝날 무렵에 같이 합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 간단히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wilderness 이랬는데 거기 한자 글자가 빠졌어요. experience 경험이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광야 경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사도 행전 구장을 오늘 되게 가서 읽어보세요. 꼭.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스제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아마 돌을 던지는데 앞장섰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의 석학이에요. 근데 스테반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어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그 장면을 목격을 했다고요. 살기가 등등해서. 나사렛 이단의 예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늦거나 사형에 언도해서 죽이려고 가다가 담에 색에서 극적인 장면이 일어났잖아요. 불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눈이 멀고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눈이 멀었잖아요. 석대 말로 하면 180도 사람이 완전히 뭐라고 해요? 헤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죄송합니다. 우리 홍사무님좀 희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이번 제목이 광야 체험입니다 광야로 갔잖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뭘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 갔어요? 사도 바울이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어휴 너무 웃이 움직이시네 어디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탈시스 다소 출신이에요 자기 출신지로 가서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을 문명의 존재로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속된 말이지만 제가 이 말을 하려니까 저 자신이 참 너무 부차스럽게뭐 듣고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세요 이번 법무장관한법무 장관 한동훈씨가 IQ가 176이래요 근데 한국에 조금 지각 있는 젊은이들이 요즘에 한동훈 장관 때문에 살 맛이 나서 산대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 잘안 봅니다. 안 보는데 참청문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질의하고 한 장관이 뭐 국정감사 같은 거 그랬죠. 대정부 질문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 장관 때문에 요새 살맛이 난다는 게 조금 공감이 가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 어뭐 q 지가 원해서 뭐두 어 자리짜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인간은 똑똑하고 볼일이다. 참 똑똑하더라고요. 그한 장만이. 근데 어쨌든 시국에 가는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그 대사도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다가 성경에는 기록을 안 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소로 가서 10년을 있었대니까 10년이 적은 세월이에요 다소에서 뭘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방향 전환은 시켜놨지만 자기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토라, 율법 그거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하루아침에 내 사랑하는 바울의 머리에서 이름도 바꿨잖아요. 싹 없어져라 이러면 안 없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점진적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젊어가지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안수 받아가지고 막 목회를 하니까 막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소 십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기는 숙성 과정이 십 년을 걸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 그래서 머리에 있는 율법주의 하나 하나 하나님께서 다 분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성경을 1도 이상은 다 하셨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구원 받죠. 1 0계명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한번 눈 감고 손 들어볼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바 아무것도 없다. 제가 지난번에 칭의 교리 굉장히 강조했죠. 종교 개혁의 다섯 가지 원리, Five Solas. 여러분 다 아시죠?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 Solus Christus. 여러분이 좋아하는 s o r y Deo Gloria Coram Deo 하나님의 은혜로만 s 라 l 가 뭐예요? Only 있잖아요 Only.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준비가 된사도바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거기서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 야구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잖아요. 야고보도 만나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그 유명하다는 사도들을 만났지만 내게 별로 유익을 준거 없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 젠타에 아포스로이 나오죠. 아포스록 젠탈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게 사도바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광야 경험요 여기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잡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어, 우리 카톨릭 영성하고 우리 개신교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건, 영성 그러면 아 가톨릭 냄새가 나서 안 돼. 근데 저는 뭐 그게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피지아리티. 근데 광야 경험은요 가톨릭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도 저는 특별히 사역자들 광야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경험이 없이 우리 한 장관처럼. IQ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모여들고, 뭐, 신학께서 강의하니까 뭐, 인기 1등.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가 다 다르지만 광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세레온 보세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옷은 짐승의 털에다가 가죽띠를 묶고 그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마리아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잖아요. 그 태석에서 그래서 엘리자베스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나온다. 세례 요한하고 사춘간이야 사촌, 예수님하고 근데 엄마 배 속에 있는 그 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엄마 배 속에서 뛰놀았다니까 그게 세례요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라도 광야 체험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어, 제가 시간상 의야 경험, 그래서 개인적으로, 메가 처치 목사님이 은퇴하고 엄청난 피도 받고, 리타이먼트 피도 받고, 뭐, 그 원로 목사님이 되면요,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벤트리 타고 다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리타임 먼더피 받고 말 한마디면 은퇴를 했어도 몇 천명 몇만명 교인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막강한 그런 목회자 제가 참석으로. 아니 은퇴해가지고 개신교 그 수도원 하나 만들지. 제가 속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어서 영성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또 카토릭은요.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가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세, 개, 세 군데, 네 군데 밖에 없어요. 카토릭은. 그래서 자기가 가톨릭에 신부가 되려고 입학을 하면 가족들이 다 울어요. 세 가지를 선서를 해야 되니까 청빈, 개인 재산 없어요. 그다음 에 뭐예요? 독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절대 순명, 상부에서 시키면 줄을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주 어... 죄송합니다 시계를 잡고 자꾸... 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아는 그 카톨릭 그 집안에 다 카톨릭이에요. 그 언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이씨나 그래서 나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언니 뭐예 우리 집 건너 건너에 교회가 하나 있거든.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반날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왜 싸우나 하고 봤더니 파당을 지어가지고 한편은 목사를 인정을 하고 한편은 목사 쫓아낸다고.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목사를 쫓아낼 수 있는 거니? 가톨릭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 일이. 아,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언니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니? 근데 거니가 아무래도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교회에서 싸움 박질하고 영역을 동원하고 예사잖아요,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할수 있는 방법 하나. 어느 교회가 싸우기는 싸우되 영역을 동원하지 않고 싸웠다. 이러면 그 교회는 괜찮다. 아휴,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1층 아래층 갈라져가지고 또 거룩거룩거룩 따로따로 예배 드려. 그러니 이 얘기도 듣고 잊어버리세요. 남한 사회가 공산화가 안 되겠어요? 교회가 그 모양인데? 그래서 저는 어, 신학교에서 그교무처장이 하도 부탁해서 사모님 말고 공산주의 이 신학교 전도사 교사들이 공산주의를 알아야 되는데 강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모님이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 그때 전도한텐데 내가 공산주의 강의하다가 내가 붙들려가게요 안 하겠습니다 난 겁이 많아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또 왔어요 사모님 말고 공산주의 강의하사요 남편하고 의논하니까 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좀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거국 대한민국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기도 좀 하시고 식사할 때마다 북한에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감사기도 하시고 꼭 북한에 굶주리는 그것도 우리 동포잖아요. 북한도.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시국에 있는 안을 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에 사도바울이 올라간 기도. 마그나 카르테는요, 여러분이 자유에 대헌장 아시죠? 영국의 전왕. 그거는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림은요 대살로니까 전우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셋째 하늘의 경험과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한테 처음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도 사도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사도바울이, 내가 부득불, 미친 소리 같은 소리 하겠다. 자기 경력을 쭉 얘기하잖아요. 변향은 지파. 내 스펙을 말하자면, 유대인 중에 내가 그야말로 알짜배기 유대인이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근데 우리 은사집회 하는 거 보면 입신 그런 거 하죠. 뭐 간증 많이 합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갔다 왔대는데 안 가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희가 잘 아는 신학박사, 모험목사님이 천국에 갔다 온 책을 써가지고 많이 팔리고 교회 다면서 간증을 하고 요수님께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박사고요. 너무 잘 안다고 근데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을 교회에 초청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니까 단태가 쓴 신곡 되게 그거를 패러디한 거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근데 그 신학 박사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러고 뭐 입신을 하니까 뭐가 어쨌다, 어쨌다. 한국분들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그런 간증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참고만 하세요.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 얘기도 한기로 듣고 들으세요. 저도 제가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아이 골방에서 주님과 삼일째 하나님과 저와 대에서 기도하는데, 저를, 제가 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잘 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제 얘기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아, 주님 사도벌만 셋째 하늘에 가야 됩니까? 저는 왜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 도 아닌 푸녀 같은 걸한다 저도 셋째 하늘이한번 갔다 와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사도바울이 뭐라 고 그랬어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주님만 아신다. 근데 딱 하나 한 말이 그거예요. Beyond human words.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내가 책임. 체험했다. 그 말뿐이지. 뭐 천국지옥 간증 같이 뭐 거기 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성경에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세미나에 말에 관한 거를 많이 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 말 있잖아요. 말. 말에 온전하면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걸로 쓸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나는 거짓말한 일 없다 내 말은 진리 그 자체야 이런 사람 있으면 피곤하게 교회 다니면서 왜 간장을 하고 돌아다녀요 아저 사람은 100% 정직해 말은 거 부정 보증수표야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볼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손안드시니 말에 온전하면 구원을 다이루었는데이 세상에 왜도요 하나님이. 당장 하늘로 데려가시지. 거짓말, 반거짓말, 반거짓말이 더 웃겨요. 대학 교수들이 하는 그 인문과학, 사회과학 전공한 소위 교수들, 제가 들어보면, 죄송하지만 희양해요, 희양해요. 일반 성인들은 먹고살기 바쁘니까 뭐 언제 뭐경묘한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조금 듣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건 조금 있어요. 그게 더 나빠요. 차라리 막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오도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요. 소위 지성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은 곧 실전입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 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사도바울한테 평생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박군사님 저를 쳐다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거기에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당장 고쳐주시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안 고쳐주냐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카네그 찬송하시죠 내 은혜가 좋카네 네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병까지 고쳐주면 네가 너무 자고하다. 교만해질까봐. 너는 나 하나면 좋게 해. 나왜 뭐가 더 필요해? 좀 다리를 질질 끌고 살면 어때? 눈 하나가 애꾸면 어때? 그게 대수야.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사도바울이 안질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눈이 아주 나빴던 것 그러니까 다드디어 같은 사람이 대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싸인만 해가지고. 근데 대사론가서 보면 내가 자필로 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학자들 가운데 안질 끝까지 끝까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거다. 그, 그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고 그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다른 병은 제가 다 감수하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간질이 돼서 그러면 내 사도로서의 권위가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걸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바울에 육체의 가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질병 있는 거, 아픈 거 감사하세요. 사람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요 교만합니다. 나해지고깨을 부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목사님이라고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럼 무슨 얘기 하나? 자기 이름 석자 그까지게 뭐라고? 목사님 두 분이 코비드 오기 전 얘기입니다. 제가 저기, 우리 애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저희 사이가 그러니까, 어머니, 한국에서요, 목사님 둘이가요, 칼부림 하다가, <웃음> 둘다 응급실에 끌려갔대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놀래갖고,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고, 그거부터 찾아봤어요. 한국 보수적인 장로교단 제가 이런 얘기한 여러분 다 아시죠? 총무를 지낸 목사님, 목사 아들 또 다른 목사님이 우리가 다 말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총회를 하는데 그 총무라는 분이 가스총을 꺼내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기자출입. 총회하면 다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자 다무도이 하고, 근데 그거를 비난거리잖아요. 비판거리잖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어느 장소에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방에다가 칼을 넣고 간 거예요. 명예. 그 뭐라? 저 법적으로? 훼손죄, 명예훼손죄,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너고발하겠다너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한건 사실이잖아.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 청회장소에 기자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교단도 아닌데. 이래갖고 설전이 붙어갖고 하다가 준비한 칼을 갖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둘다 응급실에 끌려간 게 맞아요. 그게 팩트예요. 뭐 자기 뭐대구교한에 총무 면어땠다고 부총회장은 하도 선거 갖고 봉투들이 돌아다니니까 부총회장은 자동으로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인기가 1년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명예라고. 안 되니까 뺑뺑이 돌리게 하잖아요. 참. 그래서 마음 뭐 믿는 사람 부정선거 했다. 그거 뭐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참,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그냥 집안 식구니까 제가 이 얘기하지 그냥 듣고 이적을 있어요 고칠 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교자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이 어디예요 아또 대답 안 하시네 8번이 뭐예요 마터 순교자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아유, 사도가 지 그렇게 위대한 사도나 그렇지, 뭐, 나같이 뭐, 평범한 평신도야 뭐, 해당이 안 되지. 아니, 울시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자가 보이고, 그 밑에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당한 영혼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탄원해 주시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와 같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보는 거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네가 뭐 몇만명 먹게 했느냐 뭐 그런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소원은 못합니까 소원은 못해보세요 내가 순교를 못하면 순생을 하겠습니다 사도가 우리 부활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 작은 죽음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순교를 할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순교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순생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사도, 요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뭐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아 이게 너무 친분 짓해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좀 주고받고 문답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 순교했다고. 근데 네, 그거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기록도 없고 미대한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의 순교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Extra biblical document들이 많이 있어요. 유세비우스나 요세프스나 그런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로마에서 베드로와 사도바울이 차례차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통상 바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어떻게 달렸다고 알고 있어요. 또 침묵하시네. 거꾸로. 여러분, 이 물구나무 한번 서보세요. 피가 머리로 다 오는데 얼마나 물구나무 쓸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를 지셨는데, 내가 감히.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사도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대를 해서 참수. 깔끔하잖아요. 몸을 탁 치면은. 큰 고통 없이 깔끔하게 가잖아요. 그 차례대로 숨겨했어요두분 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못해봅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인복숨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원은 하십시오. 마음으로. 그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됩니다. 억지 숨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마치기 전에 디모데 어, 후서 4장 6절, 이거는 어, 되게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면 저 압니다. 95%가 안 읽어봅니다. 설교 시간에 안 읽어보면 집에 가서 도안 읽어봐요. 제가 EBS 교사들한테 체크하거든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뭐 교사들이 많으니까 학교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같이 합독하고 오늘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델 후서 4장 6절 다 찾으십시오. 성경 가진 분들. 홍사모님 안 찾으세요? 다 외우시는 거에요 디모델 후서 4장 6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디모델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입니다. 유서.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를 예감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마지막 유서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목사님 성경 없으세요? 사모님하 같이 보시면 되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같이 합독을 하는데 우리 박군사님이 큰소리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계속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관제가 뭡니까? 제사 가운데 액체잖아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금을 당하고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큰소리로 한번 저를 따라서.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을지라. 그런 찬성 있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작은 이유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잘것 없는 메시지지만 여러분이 어 육신의 나이가 어쨌든 간에 마지막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